안녕하세요 밤TV 여러분들 BJ 밤의 눈꽃이자 밤TV 네, 에 밤의 눈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건 시즌2 데뷔 바로 겐지 공격이겠습니다 반복해.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겐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겐지 좀 유저분들 많으실거예요 겐지 시즌2 수때데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자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l 로엘과 다르게 이 게임 특징은 많은 타격을 주고 많이 은많 때릴수록 궁퍼센트 게이지가 오르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때리시면은 퍼센트 게이지 타, 차죠 항상 때리면은 퍼센트가 차죠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항상 궁퍼센트 게이지 올리고 나서 궁극기를 빨리 채운 다음에 상대 딜러서를 긁어줘야지 되는게 바로 겐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겐지 덮어낸게 뭐냐면은 바로 궁극기 초 단위가 감소됐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원래 궁극기가 8초였어요 여러분들이 뵐수 있는 횟수가 6초.. 뵐수 있는 횟수가 6회 내지 7회였는데 그 횟수가 지금 4회 내지 5회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딜을 못 넣는다는 그니까 러 궁극기 딜을 더못 못 넣는다는 뜻이에요 아쉽죠 여러분들 저도 진짜 지금 아쉽습니다 근데 원래 겐지가 좀 사귀잖아요? 근데 블리자드가 선호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원래 8회, 8회라고 하네요 네, 8회인데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5회인가 6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럴 때 공략 이제는 여러분들 고수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겐지 못하시면 시즌2때는 겐지충이 되세요 궁기를 어떻게 못쓰면은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말했듯이 상대 지원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겐지 공략. 지붕 참배기 참 무시하시는데 이거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한 번에 긁어, 긁어버리세요. 한명 긁지 말고요. 한명은 긁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지붕 참한한한 번에 세 마리를 긁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효율성 있고 이게 더군기이지빨리차요 정말 이건 진짜 개꿀팁이에요. 보통 보시면 막한 마리 잡으려고. 에읏, 에읏. 으와으 이러시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초보예요. 완전 십초보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로봇이 뭉칠 때. 로봇이, 아니, 로봇이래. 상대 딜러선이 뭉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대충, 이럴 때. 예, 쓸, 두 마리. 이러면 궁극기가 빨리 차죠. 그리고 궁, 궁극기에 차고,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가 준비되었을 때, 먼저 잡아야 될것 뭔지 아십니까? 상대 지원선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자 궁극기 차면은 쉬프트 써놓고 궁극기를 써놓고 궁극기를 쓰면 바로 쉬프트가 초기화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바로 한 번에 한 번에 다 그어주시고 또 아까처럼 음, 승용기 뭐 음, 띠! 음, 둘, 초기화 하나, 둘, 초기화 하나, 아, 짧죠 네, 니죠 이번에 패너프 때문에 네집니다 이런식으로 해주십니다 이런식으로 일단은 무조건 잡, 상대를 잡거나 어시스트를 먹는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겐지 여러분들 표정만 던지잖아요 이표정을던지 표정, 상대가 피가 개피예요그 그 개피를 여러분들 팀에서 있는 매크리가 잡았어요 헤드샷으로 그래도 지풍참이 초기화되요 어시만 드셔도 질붕잠이 초기화되니까 그거 잘보시고 자리 공치실때 1 0를 긁고 뒤에서 빽치고또 10붙 긁고 또빽치고또 10붙 긁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겐지 10고수가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시즌2 공지 아 시즌, 시즌2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이정도면 여러분들 알아드들으실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겐지가 되셔서 그랜드마스터까지 도달하길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